젠틀함? 개그? 전문가? <웃음> 셜록을 고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10분 티어의 인터뷰. 안녕하세요. 배우성환입니다.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D장님 제발 운놈이 나 자꾸 타겟하니 욱설도 거의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웃기게 하기 때문에 젠틀하고 개그가 같이 가고 강연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또 전문성이라든지 자리에 맞는 스타일로 좀 변한... 네, 변하는 게 약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픽? 네어픽 하나를 골라주시겠요 하나를 골라야 돼요? 네아이둘 네. 중에? 빛 속에서 야 이거 내가 <웃음> 제가 이게 영광 나와서 불렀던 건데 연습을 되게 잘해서 되게 저한테는 쉬운 노래였는데 그때 오히려 긴장해서 실수했거든요 아이... 셜록은 제가 늘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네 샤이니의 셜록 떨린 숨결 나까지 놓치지 않아. 셜록은 언제든 불러도 약간 저와 영혼이 닿아 있는 느낌? 음. 시간이 중요하지만 공간을 신경 써야 돼요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유통의 혁명이라는 데 있어요 콘텐츠가 어떠냐가 또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도 외국에서 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굳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한국 안에서 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초반부에는. 하지만 이제 점점 커가면서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은 개인 채널들을 보면 K-POP, 춤을 추던 노래를 보다 언어가 필요 없는 콘텐츠죠. 근데 앞으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언어가 되면서도 해외에서 이제 공간감을 갖는 콘텐츠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작은 공간 에 매어 있게 하지 말고 좀 넓은 공간으로 가져가는 나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다음은 네. 복세평가의 혹시 어떤 건지. 저는 이거, 이게 제 평생의 주의예요. 아, 정말요? 저는 심플리즈 베스트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편하게 하고, 즐기면서 해야 그것이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명랑함이 묻어나고, 사람 진정성이 묻어나고, 편안함이 묻어나고, 친근함이 묻어나는 거고, 그래야지 더잘될수 있거든요.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유튜브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 양념? <웃음> 네. 한번 <웃음> 먹어요. 네. 양념치킨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좀더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거든요. 좀더 자극적인. 프라이드 치킨은 이제 기본적인 컨텐츠 자체의 품질들. 양념치킨이 너무 양념치킨을 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컨텐츠를 잘 만들면 사람들은 결국은 알아보게 돼 있고. 이 양념을 너무 많이 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것이 본인한테도 해가 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양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기본이 중요하다. 비싼 광고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네. 음? 다음은 대도서관의 소학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어, 골프 3월 달부터 막 급히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왜 소확행이냐고 말하냐면 뭐 비싼 놀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퍼팅 연습 되게 싸거든요? 그런 연습들을 쑥쑥 하면서 내가 나중에 골프를 잘 치게 되면 컨텐츠로 음.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또 하는 거 요즘 또 작곡 프로듀싱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컨텐츠에 제 쓰는 제 배경음악은 제가 직접 만들고 싶은 거고 음. 요즘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즐겁고 재밌는 일이죠 기억되고 싶은 키워드? 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게임 체인저로 기억되고 싶어요. 약간 어떤 게임의 판이 바뀌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사람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DBR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대소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볼게요잘 자요. 네. <웃음> 고맙습니다.